이 정도만 가지고, 저, 홍대 학교 자판 깔아도 먹고 살아요. 이 정도만. 아, 그럼, 홍대 안 가도, 저, 근국대만 가도 되는데. 중앙대도 많이 다어요지 음? 자, 그,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상담을 지금,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건 지금 이제 뒤에 그린 카드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일, 지금까지 9번 카드까지 설명한 거예요. 9번 카드까지. 그분께서는 카드 안에 다한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문으로도 들어있고 한자로도 들어있고 한글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담을 하러 왔다 이렇게 된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다 안다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우리는 벌써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딱 따라서 우리는 다 안다는 것이다 벌써 이것이 바로 관심법이에요 천부경 관심법이다. 명제만, 벌써 명제만 딱 던지는 그 순간에 질문이 어떤 것인지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벌써 다 아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 그랬죠? 명제 선전만 하면 다안 됐잖아. 그래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왔다고 다돼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상담을 한 거는 지금 오, 오늘, 이번 이앞 시간에 배운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의 현, 상황, 현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풀어놨다 그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개헌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벌써 다 결판이 난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상담이에요 이치, 첫 분의 상담. 그래서 우리는 그 카드, 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한 카드, 어, 넉장 카드하고 그 천지인 카드만 돌리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벌써. 그런데 이상담만 오는 게 아니다는 거다, 이제. 이상담만 오는 게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이제 갈 때는 내가 지금 상담이 오는데 현상에서 이것만 난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선택해야 올바른 길일까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거야? 응?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제 선택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요 그러면 이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선택의 선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 크게. 자 내가 갈 길이 어디면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면 좋을 것인가 이것이다 두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일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이거대 <웃음> 이해됩니까 자 세번째는 갈 길이 할 일을 선택했으면 이 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거지 자 여기서는 이 선택에는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다른 선택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 비껴가는거 선택 중에 선택을 해갖고 비껴가는 길 어려움을 비껴가는 길 내가 이 길을 가면서 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미꾸라지 같이 살 빠져서 갈 것인가. <웃음> 미꾸라지를 그 매기로 만들면 안 되고, 항상 미꾸라지대. <웃음> 살이 빗겨 가는. 그럼 이세 가지 길을 쓴다. 갈 길과 일의 차이 그러면 갈 길은 내가, 내가 가지고 타고난 운명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신비의 카드가 나오는 거야. 자. 갈기를 선택하는 것은 갈기를 선택하는 것은 오픈 카드다. 오픈 카드. 오픈 카드가 뭐죠? 그림을 보면서 열어놓고, 어, 열어놓고,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푸는 카드. 열어놓고. 그림을 열어놓고 푸는 열어놓고 카드. 보고 음. 어 보고 음. 다 훑어봐. 훑어보고 음. 이렇게 향 선택해. 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자, 그 뒤는 이동페이 카드다. 인터폰 옷거 응? 클로셴 카드를 뽑게 되는거고 자 그러면 이 카드와 이 카드의 종류는 뭘까 하는거다 이 카드의 종류는 빚게 가는게 빚게 받은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빚게 갈 것인가 여기는 도움이 필요한거야자 여기서 우리는 카드는 이갈 길과 할 일을 풀어가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팔감문 대왕 카드다 우리 파신 알지? 우리 성에서 여왕과 여왕 4명의 여왕과 4명의 대왕이 있다 응? 여왕. 어, 4명의 여왕과 4명의, 4명의 대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총 8장으로 우리는 구성이 돼 있어 8장 쪽에서 우리는 푸는 거야 왕비가, 왕비가 아니고 여왕. 여왕. 비가 아니고 여왕. 여왕 역장과 우리는 대왕 역장이 있는 거야. 여왕도 있네요. 대왕 소리만 들었는데. 네, 네. 어, 네. 여왕도 있대. 네. 여왕 역장과 대왕 역장이 있어서 네.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오픈 카드를 할 때는 어떻게 내 갈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클로즈 카드를 덮어 놓고 우리는 카드를 초이스 할 때는 내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칠선녀 카드다 칠선녀 카드인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애기선녀가 한명 있어요 애기선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토탈 8장이다. 이것도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깨 놓고 풀고 덮어놓고 오픈 카드, 클로즈 카드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야. 오픈 카드로? 반반인가? 응? 반반? 반반이 아니고. 여기서 같이 오픈 카드를 푸는 거 하고 클로즈 카드를 푸는 거 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는 어떻게 오픈 카드는 아, 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카드를 푸는 거예요내 타고난 수리 심리 내면 심리를 푸는 것이 우리는 오픈 카드를 이거는, 이거는 내면 심리를 내면 심리를 풀 때는 오픈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습성심리 이 습성심리를 풀때를 우리는 클로즈를 할서 푸는거다 이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 말을 때 실수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야기해줘이가다가보므또 이제 먹고도 내가 저 말이 또 흔들 수도 있으니까 자 오퍼 오늘은 맞는거다 <웃음> 어, 오판, 오픈 카드는 내면 심리를 푸는 것이고 크로즈 카드는 내 습성심리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들의 대충 모습이 팔관문은 팔관문의 대왕들이 있는 대왕이 준 선물들이 있어요 요것이 인연법이에요 그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리사주에서 팔관문의 그 역할과 동일한 스템이 여기 들어있는 거에요. 천부 육경의 팔관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칠선녀는 여러분이 칠선녀 배우자에요. 수리사주에서 칠선녀 칠승려 배우자나? 칠선녀의 애군이 여기 뒤따라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따라 있는 것은 저 칠승려보, 그 수리사주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수리사 에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것이 어떻게? 천부육경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천부육경을 여러분들테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천부육경에... 음,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소원경에 놓아 있는 소원경에 놓아 있는 이이 선녀들이 하는 역할과 역할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여기에 선녀들이 노는 선녀가 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 딱 한번 보자 빨간 꽃이 활짝 피었네 학문화가 피었네 밝은 나에게 달고 오셨네 항우선녀 오셨네 가는 길이 무엇인지 바른지에 추셨네 좋은 방법 무엇인지 정도정법 알려주네 밝은 옷을 입고 피었네 항문화가 피었네 이선녀는 뭘까? 빨간 책을 들고 오셨네. 왜 왔을까? 아유, 선생님. 선생님이 그걸 다 풀어내셨어요. 아유. 아유. 아유. 자 그래서 이 선녀들은 빨간 책을 들고 있는 선녀, 음. 주황 초롱을 들고 있는 선녀, 그 다음에 노란 접시를 들고 온 선녀, 초록병을 들고 온 선녀, 파란 종이를 들고 온 선녀, 남색 모자를 쓰고 온 선녀, 보라 막대를 들고 온 선녀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비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수리 사주에도 하나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특별 체계도 없어 앞으로 놓을 체계도 없어 그런데 유일게이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인데 풀어가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야 아 그, 직선에서는 그 일곱 가지가 전부 악, 악조, 악조건에 있는 거그 사항들 아닙니까? 악조권인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어. 악조권이지만은 나는 어떻게 이게 빗겨가는 길이래. 그니까 가그 악조권에서 빗겨가는 아, 길을. 인생은 빗겨가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려움에서 빗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운법이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긴 하죠. 천부육경에요. 어, 천부육경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예부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의 공덕이 많다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 자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것인지 모른다. 아버지 무덤이 좋대요. <웃음> <웃음> <웃음> 그 우리 <웃음>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걸 놀린지 모른다 말이야요. 자, 그래서 이팔가문은 여덟 장의 카드와 이 선녀 여덟 명, 애기 동, 애기 선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칠선녀 외 애기 선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네? 애기 선녀는? 애기 선녀는? 그, 이따 조금, 그, 애군을 풀때 이야기 하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이 다른 것이 좀잡동사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비격하는 길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딱 빠진 게 하나 있어. 뭘까? 예? 어디서, 네? 어디서 빠졌다는? 어디서 빠졌다는 게 아니고, 이게 빠진 카드가 하나 있어. 무슨 카드야? 무려서 7카드 무슨 카드예요? 네? 그게 천지인 옥황상제 카드가 아. 빠졌어. 이 옥황상제. 야이유튜브 어떤 이도 없는 거지. 응? <웃음> 천지 상제가 빠져 있는 게자 그러면 우리 가어떻게 인지천 이거 두 개의 이 옥황상제 네 개가 있어. 네 명이 옥황상제가 있다 이. 옥지천지인세 명인데 세신데도 네명이 4대, 천궁을 지키고 있는 4대 천왕이 이 왕족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옥강상제가 4명이다. 음, 옥강상제가 4명? 옥강상제도 4명이네 됩니까? 아니, 옥강상제가 4명. 어, 요건 4명이다. 근데 이 옥강상제마다 자기인데 가는 옥강상제는 단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옥강상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있겠죠? <웃음> 지금 이야기 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참참몰 못생겼다. <웃음> 자, 옥황상제는 우리가 이 대왕의 대왕 음. 하나는 천명 대왕, 천인 대왕. 천복대왕 천덕대왕 인데 이 천명 천인 천복 천덕대왕 음이네명이 응. 대왕이 되는거다니 이것이 옥황상제로 둔갑을 해 갖고 오는데 자참 이걸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옥황상제가 한명 아닙니까 전에도 내려오는 우리나라에서 네명씩이네요 응. 자, 그런데 이 옥황상제는 여러분들하고 인연법을 맺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까 저기 천지는 아까 저기 어떻게 조상공덕, 업적공덕, 기인공덕으로 한 거지. 그런데 이 대왕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연법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옥황상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명은 어떻게? 다리, 다리, 철구, 다리. 우리나라 금성다리 아이에겐 수명다리 우리에겐 극락다리다이 그런데 이것이 존명대왕이 하는거에요 거기에는 그 어떻게 고개 고개 열두 고개 <웃음> 인생살이 내 노래를 잘 못했습니다 그세번 현재는 어떻게 굽이 굽이 돌고 돌아 다음 생에 어떻게 행복 굽이라는 거다니 그 다음에 가면 인연 인연 즐기 인연 이걸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카드가 요안에 몽땅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분에 어, 이제. 음. 희한한 음. 희한한 그 속에 음.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옥황 상자를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방법을 아까 메크로 조합을 해갖고 어세요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더 다음주 일요일날 우리가 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카드가 어떻게 됐냐면 1번 또 1번 더 구분 카드는 인간의 이 내면의 심리를 푸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내가 운명, 운명적으로 운명 가야 될갈 길, 할 길, 비껴 가는 길, 내 운명적인 길을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몽땅 다 푸는 거야 아마 어떤 질문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다 해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타로 가드 집에 가 가지고 타로 가보고 내가 어떤 길로 갔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답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한 개만 뽑은 게 아니고, 어? 클로즈 오프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가는, 네가 지금 이 내면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인데, 너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 그럼 이것을 저축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가란다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습성이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내면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습성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습성 심리로 가면서 내면 심리를 부과를 해갖고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적성이, 적성이 남에게 봉사를 하는 적성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직업이,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지 특별히 뭐 사회 뭐 이런 게 있,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 큰 공무원 세계에 가서 내 적성에 맞는 남을 봉사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그럼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에 이런 게 있지만, 내가 지금 해온 것은 이 섭성이,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서 이것을 부과시키고 적성에 맞는 적으로 네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다. 응. 이번도 이번도 인간 내면 심리에 남은 뭐가 이거 남는 아, 자 그러면 이 어? 카드가 있는데 그럼 카드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자 1번부터 9번 카드 영혼, 인간, 귀신, 인형 카드가 있다. 그죠자그 다음에 우리는 인지천, 기천지인이라는 이 카드가 있다. 그래서 총 14장 각 장별로 14장 해갖고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러면 1분부터 9분까지는 이 숫자 심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숫자 심리로서 우리는 행동 심리를 풀어내는 카드가 되는 것이고. 자, 인과 치의 카드 속에는, 인과 치의 카드 속에는 우리는 7선녀가 들어있다. 여기는 애기, 선녀도 한명 포함해서 총 8장이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내장은 네 여왕 카드가 되고 여기는 대왕 카드가 되고 마지막 천지인 카드는 옥황상제 카드가 된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은 자 오픈과 클로즈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오픈은 어디야? 내면적인 심리를 푸는 거, 클로즈는 우리는 습성심리를 푸는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오픈이 됐을 때는 내면 심리를 푸는 거. 이 클로저 상태에서 푸는 것을 우리는 행, 습성심리를 푸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행동심리부터 시작했고, 습성심리, 우리 내면 심리까지 몽땅 다 풀게 되는 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리사주에서 나와 있는 이 기법하고 천부 육경에서 나와 있는 이 기법들을 동시에 전부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할 때는 우리 수리사주를 공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속에 이렇게 안 그러면 내가 창시하게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카드를 보고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거 뽑고 어픈하는거 뽑고 아니 지금 저게 지금 인지 천이랑 밑에 천진하고 이제 주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설명을 아이 카드가 요거는 구 대신에 인지 천이에요. 아, 아, 카드가 요것이 10번이라는 의미가 10번이에요. 요것이 11번. 요것이 12번 카드. 요것이 13번 카드. 요것이 14번 카드. 조각 카드란 카드. 음. 음. 그래서 우리는 이뭐제 규격하면 포카도 아니고 그지 트럼프도 아니고 우리는 할수 없으니 우리는 인지층 카드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카드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이 아주 깊다는 거에요 그래서 총 56장이 카드로 푸는 거야 응. 14개 4개 4종류 14장 음? 네 종류, 내가 이래서 카드를 그림물 보고 그거 하면 쉬울 줄알았더니 <웃음> 아, 그런데 나중 이름만 표고 나면 나중 카드 보게 되면 흔히 다 알아요. 네, 응? 네 종류라는 건 영원인가? 어, 그내 그네 종류에 네 이렇게 딱 되어있네. 응. 열넉 장. 열넉 장. 강열넉장눌로구성되 네종류가 16장씩 구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14장 14장에 곱하기 4 56장 여기 10번 어, 11 12 13 14 16장 네종류에 14장. 14장. 응. 어, 14장씩 14장. 응. 그래서 카드 놓을 때가 다돼 가지고 가 어? 빨리 내가 책을 출판해 갖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음, 다음 주에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각 명제에 따라서 이거는 어, 한, 한 시간 더 하자 이? 한 시간 더 하고 가세요 어른집에자 예, 예. 그러면 각 명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인생만사가 여러분들은 뻔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어, 특별히, <웃음> 특별히, 어? 비공개된, 그,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 비공개 강좌를 원하세요. 음, 할 거예요. 그, 원하세요. 조금 쉬다가. 예. 우리 okay, 한번더 하고 가야자이